Where from?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한 5개월 전에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보았습니다라는 영상 올리면서 저희 집에 있는 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모조리 싹다 버린 적이 있어요. 이 책상부터 해서 이 옷들이랑 식탁 그리고 뭐잡다뭐 필요 없는 것들. 이것들이 제가 이제 버릴 물건들입니다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센터로 이제 수거가 잘 되었고요 안 입는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그 물건들을 다 버릴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, 너무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책상 의자까지 버릴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다 버리면 또 필요해서 다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<웃음> 음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이제 5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저는 그때 그방그 그 상태를 과연 잘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와 같나요? 음뭐 나름대로 잘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에 저건 미니멀리즘이라고 할수 없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때에 비해서 물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람이한 번에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점검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물건들이 또 눈에 보이고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미니멀리즘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물건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거든요.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전 그것들이 컨트롤이 된다면 뭐 굳이 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컨트롤이 안되니까 비운거고요 단적인 예로 TV를 보면 모델분들의 드레스룸이 가끔씩 나오잖아요. 그러면 정말로 수십가지 옷들과 액세서리들이정말 정말로 많은데 방을 꽉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정돈돼 있고 또 정간한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. 그런걸 보면 그래서, 아, 저렇게 물건이 많아도, 옷이 많아도, 자, 컨트롤이 되는구나. 음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,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? 그냥, 그냥 옷만 많았어요 옷만. 안 입는 옷. 안 맞는 옷 도대체 왜 샀는지 이해가 안 가는 옷 그런 옷들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옷장에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또처박아 놓게 되고 정리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수집하는 게 취미여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컨트롤이 된다면 무언가를 수집하는 게내 삶에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수집함으로써 막 방에 자리가 없고 그것들을 케어하는데 내 생활에 지장이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이상적인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음 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미니멀리즘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의 물건만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집에 좀 스타벅스가 많네요 근데 <웃음> 이건 뭐 그냥 콜드컵인데 사실 언제 사는지 잘 기억 안나고 이거는 작년쯤에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머그컵 그리고 이건 말이죠 이번에 출장 갔을 때 파리에서 샀습니다 아 예쁘지 않나요 이거 이거 근데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살려고 했는데 한국에 없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집에서 가끔씩 쓰니까 놔두고 아 얘는 처분해야 되나 으 역시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네, 알려주시면 <웃음>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더 유니크한 걸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만나요 안녕 아 이거를 웃자너